지난 9일에는 tv조선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 작곡가 신곡 미션이 펼쳐졌는데요. 탑1들이 미션을 통해 무대를 꾸미고 마스터점수와 대국민 문자투표 를 통해 탑7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탑7이 결정된 후로는 참가자들의 그몇 개월 전과는 다른 트로트 가수로서 한걸음을 내딛는 미스터트롯2 탑7으로 만나게 될 무대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있는데요. 탑세븐이 결정된 미스터트롯2는 현재 갈라쇼 방청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미스터트롯2 갈라쇼는 클라스가 확 다른 트로트 갈라쇼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갈라쇼 방청신청은 3월 14일 화요일 밤 11시 59분까지로 TV조선 미스터트롯2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된 갈라쇼외에 3월 16일 목요일에는 미스터 트로트 본방송뿐 아니라 탑세븐의 온라인 팬미팅이 네이버 나우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3월 23일 목요일은 탑세븐의 토크 콘서트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또그 다음 날인 3월 24일 금요일에는 탑세븐 스페셜 쇼가 진행됩니다. 3월 30일 목요일에도 끝나지 않은 토크 콘서트 2부가 방송됩니다. 그리고 4월 6일 목요일에는 미스터트로트탑세븐의 갈라쇼가 방송 예정입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미스터트로트 멤버들이 시청자들에게 선사할 색다른 모습과 다양한 볼거리 소식에 벌써부터 한껏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종 1위 지금 바로 공개해드립니다. 누가 1위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될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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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펼치게 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아 오, 야. 아 오, 와 야, 이쁘다. 와, 오, 재밌겠다. 노래 재밌. 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아, 야! 6점. 3! 오승구 꽃바람 여인. 꽃. <웃음> 바람여인. <웃음> 자, 잠깐. 승. 다시 한번 발음 잘해. 어, 승구 유유유. 아, 유안 유, 유, 유. 유. 유, 돼. 유안 돼. 문제. 말면 형한테 얘기해. 내가 내가 헤이. 헤이. 플레이. <웃음> 어. 다음 문제. 진성. 어? 육덕. 진성이라고 아, 그랬어. 요 진성. <웃음> 아닙니다. 아, 아, 아. 육덕. 조황조. 고맙소. 아 고. 아 맙. 소. 조. 황조요? 조. 황. 조. 아 소. 선대모사 가능합니까? 쓰리. 한 춤을 추었네 <웃음> 다음 단어 당신 육동 육도 시작! 사랑해요 당신을 당신 사랑하는 당신은 사랑받기위사랑사람 <웃음> 당신은 바보야 당신이 아이. 좋아 사랑해요 당신을 얼마나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오. 일편 당신 민들레들 어? 민들레. 김점수가 어? 들는 <웃음> 너무 비슷해서 안할 아. 수 없는 음. 당신 당신 사랑하는 내 <웃음> 당신은 <웃음> 사랑받기 <사랑반레>. 위해 <웃음>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웃음> 감성, 감성이 풍부한 친구입니다 첫 번째 제시어 첫 번째 제시어 어머니 음, 어머니 어머님도 울었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말해봐 수리. <웃음> 어머니 야. <웃음> yeah. 진해성 앞으로 주세요. 자 진해성 한데... 버전의 세핑. 큰마 <웃음> 있게. 그렇지. 무섭다. 간다 간다. <웃음> 나는 홈핑. <홈픽. 웃음> 이게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웃음> 간다 간다. 안녕하세요. <Let's> <웃음> 나는 홈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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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생 어. 음. <percecame>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이야. <웃음> 뭐하시는 거예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웃음> <웃음> 오, 오. 오, 오. 오. <웃음> 오 춤을 알아. 간다 렛츠고! 건다 렛츠고! 어 오, 어 오, 어 오, 어 오, 어 오. 어어어어어어어어 이거였어? 진스 성공. 야, 잠깐. 나말 자꾸. 꿈이야칸나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하나 나갔다. 나갔다, <웃음> <웃음 나갔다. 진짜 못한다 안 맞다, 안 맞다. 아, 토다가 너무 좋다, 형님. 를 멋으로 하냐. 샤. 샤. 멋으로. 조구는 맛이 아니라 멋이지요. 토스. 을스 토스. 더에더 위에. 땅에. 금수강산에. 대대손손을 흉한 음. 인물도 많아 뽁뽁뽁가 스스로 나라 세우니 당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반죽을 반 달려라 강개 토지로 아, 안에서 깨어라 주인에서 구려대빵 <웃음> <대파>, 박채영 <박체형>, 백자왕성루 <웃음> 신라 대왕 추격지